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전해드리는 어쭈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갑자기 이런 메일을 받으셔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어떤 메일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미국 내의 시청자로부터 창출한 수익에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세금 정보를 2021년 5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은 전 세계 총 수입의 24%를 진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정보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애드센스를 검색하시고 애드센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우측의 상단에 로그인을 눌러서 애드센스에 로그인 하세요 왼쪽 메뉴바에 지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단에 빨간색으로 느낌표가 있습니다 세금 정보 관리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세금 정보 추가를 누릅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다시 하시고요 개인에 체크하시고 다음을 누릅니다 미국시민 아니오를 체크하시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미국의 국가의 개인 주로 사용하는 양식이며 첫번째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양식으로 이동을 클릭합니다 개인 이름을 한글로 쓰시면 안되고요 영문을 쓰셔야 됩니다 한글로 쓰시면 저처럼 빨간색으로 나오고요 이름 먼저 그리고 성을 나중에 쓰시면 됩니다 시민권을 보유한 국가를 클릭하시고 대한민국을 체크하세요 외국인 팀번호 미국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팀 넘기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도를 선택하시고 시를 선택하십시오 주소 입력란 이에 영문 주소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네이버에서 영문 주소 변환기를 검색하신 후 한글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영문으로 변환돼서 나옵니다. 영문 주소를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 넣으세요. 우편번호도 입력하시고 우편 주소가 영구 주소지 주소와 동일하다고 체크를 누릅니다. 그리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조세 조약의 아니오를 클릭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동안 에 작성한 양식이 제대로 작성이 되는지 확인하는 란인데요. 그냥 클릭해서 확인하시고 체크란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명으로 서명 이름 쓰시면 돼요. 영문으로 이름 쓰시고 본인이 설명란에 기재된 당사자이며 직접 이 양식을 작성합니다. 라고 예를 체크하시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6번 항은 첫 번째는 예를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전에 대금을 지급받은 결제 프로필에 세금 정보 제공을 체크하시고 위증시 처벌받는다 라고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제출을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이번 세금은 미국에 거주한 분들이 제 영상을 보거나 슈퍼챗을 써거나 아니면 멤버십에 가입했을때 세금이 부과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